잘했어. 그렇구나. 아.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3, 2, 1. 뭐래 3번? 뭘까? 이거 아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익산, 단백질, 껍질. 단백질, 껍질. 숙주내에서만번게 돼서 바이러스에요. 그렇지. 잘했어. 아. 아. 잘했어, 잘했어. 그렇죠. 단백질 껍질 바이러스였죠. 아까 우리 막 그렸잖아. 그 이상한 놈. 응. 그게 대표적인 애거든. 그 맞아요. 모양 기억하면 돼. 아니, 요거만 떼. 빼고는... 그, 어, 똑똑하네. <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<웃음> 너에게 힘을 네. 주려고. 아, 그리고 우리 안 해줬다. 한 번. 아, 해봐도. 맞아. 아, 하나, 왜죠? 둘, 하나, 둘, 셋. 고려대! 자, <웃음> 그려도 화이팅이었나요, 이거? 어. 그래네그래 화이팅, 화이팅. 와, 있어. 내가 우리가 맞자, 이거 아, 아, 저... 이거 지금 좀 처음이니까 나가긴 나... 이게 느려 보이게 나가지만 다음번에 폭발적으로 하고 계속 쌤이 기억할 수 있게 그오가이스 그... 문제를 계속 계속 줄게. 네.